맨날 한테 보내준 건 어떻게 한시마차에 잘라서 먹을 수 있는 거지. 빨개 먹고 카나나씩 들고 등 붙이고 있는 건데 네? 네. 돌아서 면뭐 찔르면 그냥 죽는 사이인데 이이사람들은안 이 믿으면 죽고 있어데 저거 잘못 나가면 다 놀살이다. 잉왜냐면 시나리오고 뭐고 계죠저 저러면. 네네네. 음... PD수첩은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이 나눈 녹음 파일 100여 개와 검찰의 대장동 수사 기록을 입수했습니다.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와 PD수첩이 함께 곽상도와 50억 클럽의 진실을 추적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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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녹음 파일에서 김만배 씨는 곽상도 전 의원에게 50억 원을 줘야 한다며 명단을 읊습니다. 거기에 평균관에서 한, 한 420개 한0 남는다 했다고. 정말 많았고. 옛날에 200개만 남는다. 나한 번이랑 네. 2천 건 250개 남는다. 420, 4백개 남는 그런데 네. 그걸로 음. 그 사람들은 순간에 대한 모자라는 분들이 50개가 늦게는 0 0개최력형 박영수, 곽상도. 김순아 김순아 <웃음> 경순이 그러면 이게 현재 는3 0억이니 플러스 임창조 시고 강황구 네? 5억씩입니까 50억? 아아, 이제 전화 중입니다 다시 최재경 김순아 박상도 경순이 홍성도 최재경 박상도 이대 대장동 주역 정영학 회계사가 직접 쓴 메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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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죽이 네, 그냥 맨날 이만 이만큼 벌었으면 방금 지적 재해에그야 돼, 이 x 응? 응? 어, 세상에 형님, 형님이 깜빡이 들어있는 거 같아. 챙겨주신 거고. 그 네. 그리고 지금 내가 기철이다해 있고. 네. 어? 그 사람들이. 막상도도 그 X로 해야 고 저기도 그 X로 해야 되고. 다른 사람 없이도. 응? 광찬우도 우리가 공무요 응? 주는 거지가이 응? 야, 그래. <웃음> 석방된 나욱과 정영학은 국회의원에 출마한 곽상도 후보에게 5천만 원을 줬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은 이 부분만 벌금 800만 원의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의 민간 파트너를 공모했습니다. 선정되려면 대형 은행들과 컨소시엄을 맺는 게 중요했는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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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당시 하나은행 회장 김정태가 마음이 흔들려서 성남의 뜰 컨소시엄이 깨질 뻔했는데 김만배가 당시 곽상도 전 민정수석에게 부탁을 했고 곽상도가 김정태 회장에게 말을 해서 성남의 뜰 컨소시엄이 깨지지 않도록 막아줬다고 들었습니다. 곽상도가 이것을 막아줬다고 하면 솔직히 50억 원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줘야죠. 이렇게 위기를 넘긴 화천대유는 2015년 3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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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저기 저기, 그거는 고독신이 알아요. 아들한테 대장으로. 아니, 아니 그거는 다른 사람 보다 아들한테. 도둑대, 도둑대 내고 가져가야죠, 뭐. 그건데 아들을, 저 아들은 응. 응. 회사의 막내인데 50억을 어떻게 가져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있는데, 박 선생님은, 박 선생님은 전화하나요 그래요. 지금 변혁이잖아요. 경치학원 받고 응. 있는 줄 알겠는데? 오히려 제일 문제네? 그거? 아니 아들한테 뭐 주는 든 어, 아들한테 주는 음. 아들한테 저기그아들한 그, 그 아들이 이렇게 받아왔다면 아들 문제나불거 아니 그러니까, 네. 아 그거는 형이 이제 기술적으로 다 했으니까. 결국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 조로 5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병채 씨의 퇴직금은 5억 원이었는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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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로 5년 1 0개월 근무하며 5 0억원을 받은 만큼 업무에서 대단한 성과를 냈을까요? 형채 씨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0원씩 10,000원씩, 1 0 0아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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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야 되지 않을까. 재판부는 국민의힘 부동산 투기 위원인 곽상도 의원이 대장동 사업에 관여했다며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병채 씨가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가 받은 50억 원을 곽상도 씨가 받은 뇌물이라 볼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아들 병채 씨가 받은 돈을 아버지 곽상도 전 의원이 받은 거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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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변호사님, 제가 이렇게 하는데 호반이 너무 치고 있어서 좀이 결속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경재 변호사님그니까 그래? 우리 김장이, 김 팀장이 그거 한다면 은 내가 뭐 걱정하지 마, 그래서 근데 그 다음날 뭐 우리가 묶어놨던 은행이 호반한테 호반이 뺏어가려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로 뭐 그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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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취록이 그러니까. 있으니까 그걸 녹취록뭐 녹취록 있다고 그러더라고 누가 연락이 하더라고 전혀 그거하고 연결 지어질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아니에요 김만배는 어, 최성원을 만난 적도 없어 그런데 무슨 말이 되겠냐고 딱 그것만 되는 얘 하지만 이경재 변호사는 화천대유의 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330만 원씩 2억 원 이상을 받았습니다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은 실제로 하나은행이 비선 실세에 줄을 대려한 사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제가 지금 그때 민정해 있으면서 보고서를 쓴것 중에서 그 기억나는 그금 대형 은행이 두개 두 은행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은행. 2013년도에 참 말이 많았습니다. 그두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요. 소위 말하는 권력에 손을 대려고 막 한다. 최소원 씨죠. 거기하고의 어떠한 유착 관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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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하던 대검 중수부가 조우 형사를 소환했습니다. 뉴스 탑아 취재진이 조우 형사를 찾아가 사건의 전말을 들었습니다. 2011년도 2월에 저축은행이 문 닫고 5월 달에 갑자기 대검 중수부에서 와 가지고요. 잠깐 들오라고 근데 그 상황에서 안 놀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당황한 조우영 씨는 알고 지내던 김만배 기자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때 김만배 기자가 소개해준 사람이 훗날 국정농단 사건 특검을 맡은 박영수 변호사였습니다. 형님, 제가 이렇게 수사받고 있는데 좀 해결해주세요. 그래서 그래? 그런데 형이 직접 가서 얘기하기는 어렵다. 아, 성렬이 형, 내 동생이야. 이렇게 어떻게 해냐그 당시에 윤성렬이 과장 박길베 주인 검사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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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수가 인물이야. 그 흘린 그그념을을 기... 때까지 무들에 왔다. 너이가 그이... 그이... 나하고 형하오를 해결했으면서 이렇게 어려울 때 찾아와서 기사 쓰려고 우리 형제냐 이냐고형하고해결한 네. 적도 없는데. <웃음> 그래서 내가 아 형님 형이... 알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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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윤석열 요 라인이다, 중수부 라인들이거든요. 나름 특수통에서는 뭐 최고급이다라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하고 되게 가까웠고. 박영수 전 특검과 대장동 일당의 인연은 조우형 씨 사건을 계기로 시작됐습니다. 박영수 특검이 어떤 분인지도 제가 모르죠. 당연히. 그리고 그 당시에는 서른여덟 살인가 서른아홉 살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세상 알만한 나이도 아니었고 그래서 급하게 찾아갔죠. 그랬더니 어, 처음에는 얘기를 제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했더니, 일단은 가서 한번 조사를 받고 오라고. 그래서, 이렇게 벌벌 떨면서 다음날 전화해가지고 다음날 약속 잡고 갔죠. 그래서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해 줬더니, 박영수가 진단을 해더니, 나한테, 야, 그놈 보고 가서, 컵한잔 마시고 오라래. 검찰 들어가서, 대검에서 불리면, 그래 커피 한잔 마시는다래. 음.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고 그냥 야, 형님이 그랬는데 커피 한잔 마시고 온다. 당시 부산저축은행 수사 책임자는 윤석열 대검 중앙수사부 이과장, 수사 담당자는 박길배 검사였습니다. 대검 조사실에 갔더니 그 수사관이 이렇게 계시고 저한테 이제 묻는 거예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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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를 닦아본 거예요, 정확하게. 그런데 네, 네. 그걸 계좌 아수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012년도에 저한테 와장창 그 통지서가 날라오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관련해서 11년, 12년에 대장동 관련해서 한번도 물어본 적이 없겠네요? 대장동에 대해서는 물어본 기억이 없어요. 저는 기억은 적어도. 저축은행이 차명으로 직접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한다, 한다거나 부실하게 PF 대출을 해줬다거나 이것만 수사를 한 거다. 이게 수사 대상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거기에 다 해당되는 거거든요. 부실하게 QF 대출을 했고 이분들이 돈을 빼돌려줘서막 썼는데 그냥 넘어간 것이고.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관계자, 내부 관계자, 핵심 관계자는 부산저축은행이 사실상 차명사업장이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고 덮었다면 이건 다시 수사를 받아 봐야 될 부분이죠. 부산저축은행과 계열사들이 대장동에서 돌려받지 못한 원금만 383억 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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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저축은행 사건 당시 대장동 일당을 위해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일까? 수님 네. 계실까요? 안 어디세요? 아 MBC에서 왔는데요. 아, 안아 지금 어디 외출하셨을까요? 네. 혹시 사모님께서는 여기 요 질문지를 그럼 좀 전달 해 주실 수 네, 있으실까요? PD 수첩의 서면 질의에 박영수 전 특검도 서면으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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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에다뭐 50개 곱하기 55, 6 4, 3 0 3 0 박영수 전 특검은 1년 남짓 화천대유 고문 역을 맡고 2억 5천 5백만 원을 받았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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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자기 독서가 는데게인시해그 애초에 인을 때, 그게수를해서그거요그는그주해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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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분위기에 대화했는지는 뭐 전원의 전원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지만 어찌됐든 내사는 멈췄습니다. 사건은 없는 게 됐습니다. 김순남전 검찰총장의 법무법인은 화천대유의 자문으로 약 1억 3천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김만배 씨의 청탁으로 대장동 관련 내사를 무마해준 적이 있는지 김순남전 검찰총장에게 물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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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순일 전 대법관은 김만배 씨로부터 어떤 청탁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권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고문으로 2억 원 이상을 받으며 김만배 씨와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김만배 씨가 기자로 일하던 머니투데이의 홍선근 회장도 50억 클럽에 이름이 올랐습니다.